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MC레이라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이번에 새롭게 복귀하셨을 모험가 분들을 위해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게끔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지난 2편에 이어서 전투력 12,000부터 전투력 2만까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전투력을 크게 올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인 혼돈의 지역에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혼돈 지역은 메인 퀘스트의 순서에 따라 진행을 안 해도 지도에서 찾아서 직접 입장할 수 있는데요. 혼돈 지역을 빠르게 진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혼돈의 핵과 혼돈의 축이두 아이템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투력을 높이는 지름길은 혼돈 장비를 장착하는 건데 이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혼돈의 축을 재료로 하기 때문입니다. 혼돈의 축은 혼돈의 핵 100개를 모으면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돈의 핵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 모험가님의 장비가 모두 태고등급의 장비가 아닌 몇 개는 아직 심연등급의 장비일 텐데요 아릴리의 파편을 모아 나머지 장비도 태고등급의 장비로 맞춰주세요 어찌됐든 혼돈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랫단계인 태고의 등급 장비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생명력 회복제를 좀 많이 소모하더라도 혼돈의 축과 혼돈의 핵을 위해서 반드시 혼돈 지역 위주로 사냥을 시작해 주시고요. 전투력 상승에 따라 차근차근 더 높은 권장 전투력의 사냥터로 이동해 주세요. 혼돈 사냥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었던 메인 퀘스트도 계속 이어나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 으로 진행했던 메인 퀘스트는 메디아 남부 왕위의 정당성까지만 진행되며 이후로는 직접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고 자연스럽게 대사막에도 진입하게 되며 대사막 튜토리얼과 함께 대사막 퀘스트들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전장과 별자리 이야기 퀘스트들도 꼭 완료해주세요 특히 별자리는 모험의 증표를 활용해 진행하는 가문 콘텐츠인데요 가문 내 최소 5개의 캐릭터가 필요하고 고루고루 육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2편에서 부캐릭터를 빠르게 육성하는 팁을 안내해드렸으니까요 영상 꼭 확인하세요 상위 등급의 룬과 혼돈의 결정, 많은 양의 은화를 수급하실 수 있고 공격력, 방어력, 체력 등의 지식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나머지 토벌 우두머리도 개방되고 어느새 초승달 수문장까지 개방이 되었다면 엘리언 토벌 빨간코 99단계까지 달성해주세요 그러면 하둠토벌을 개방할 수 있는 이야기 퀘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둠토벌은 기존 엘리언토벌과 다르게 정말 많은 양의 보상과 지식 경험치를 주는데요. 하둠토벌에 각각 우두머리를 개방하려면 해당 엘리언토벌 우두머리를 99단계까지 달성해야 하둠토벌 우두머리가 개방되므로 엘리언에 있는 모든 토벌 우두머리를 99단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둠토벌에 진입해주세요. 토템은 등급에 따라 균열의 토템, 심연의 균열 토템, 태고의 균열 토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재 균열의 토템을 6강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토템 상자를 꾸준히 모아주세요. 토템은 돌파 수치 4강부터 6, 8, 10, 짝수 단위로만 모든 장신구 돌파 단계가 일씩 증가가 되는데요. 6강까지는 어느 정도 운만 조금 작용하면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하셔서 6강까지 달성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4강까지만 일단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건 가문 내 다른 캐릭터에 장착할 개수 그리고 향후 태고의 균열 토템에 들어갈 3개 토템을 염두해서 가문 내 캐릭터가 모두 4강을 보유한 후에 여유 토템을 마련해서 6강으로 도전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면의 균열 토템을 제작해야 되는데요. 이때 미감정 주술의 구 아이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감정 주술의 구는 특정 혼돈 지역 사냥으로 일정 확률을 통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감정 주술의 구를 감정하면 구원, 결속, 분노, 총세종류의 토템으로 감정받을 수 있는데요. 제작 메뉴를 통해 마력의 정수와 균열의 토템과 미감정 주술의 구로 감정에서 나온 구를 결합해서 심연의 균열 토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미감정 주술의 구는 거래소를 통해 다른 모험가들이 등록한 아이템을 은화를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원, 결속, 분노 모두 각각 다른 옵션이 부여되는데 서로 제작 메뉴를 통해 교체도 가능하니까요. 재료가 모였다면 바로 심연의 균열 토템으로 제작해주고 장착해주세요 추후 태고의 균열 토템 제작을 위해선 세개다 필요한 재료긴 해서 원하는 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엔 심연 유물을 장착해볼 건데요 심연 등급의 유물은 유물 파편 뽑기를 이용해서 일정 확률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심연 유물이 나왔다면 장착해주시고 유물의 성능을 높여주는 유물 각성을 진행해주세요 유물각성은 영지의 고대 유물재단이 건설돼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성능이 한층 더 상승한 모습 보이시나요? 이후 유물을 각성하면 문양 각인을 통해 유물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둔 및 혼돈 지역 사냥이나 일부 콘텐츠를 통해 얻은 미감정 문양 각인서를 감정해서 나온 각인서를 사용해 유물 각인을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장착하고 남은 치면등급의 다른 유물이 있다면 샤카투 상점에서 샤카투 교환증서를 통해 같은 유물로 교환한 후 잠재력 돌파를 해주시거나 가문 내 캐릭터에 장착시켜 가문 전투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유물을 돌파시 기존 수치로 다시 복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돌파 복구권 혹은 은화를 사용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신 재화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복구할 재료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연금석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금공방에서 연금석 파편을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연금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신화등급 연금석부터 심연등급 연금석까지 종류별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활용도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연금석 두 가지가 있다면요. 반드시 돌파의 연금석과 행운의 연금석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우두머리 피해량을 늘리거나 일반 몬스터 피해량을 늘리는 등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쓰이는 연금석도 있어서 현재 내가 즐기는 콘텐츠에 맞춰 사용할 연금석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돌파의 연금석은 연금석 중에 가장 높은 공격력, 방어력을 얻을 수 있는 연금석이라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행운의 연금석은 사냥 시 같은 시간 대비 전투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연금석은 카프라스의 흔적으로 증폭시켜서 각성해주세요 각성 이후 같은 종류의 연금석을 넣어서 잠재력 돌파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카프라스의 비급서 낱장을 모아 태고의 등급 연금석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모험가님 다음은 가문 전투력입니다. 가문의 전투력이 높을수록 영광의 길, 수련의 탑, 별자리 등 가문 콘텐츠들의 참여 난이도 선택에서의 제약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문 내잘 육성된 부 캐릭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가문 전투력에 영향을 주는 가문 전투력 요소들도 신경 써서 챙겨주는 것은 기본! 가문 전투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위에 나온 것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가문의 위상이라는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정 가문 전투력 이상을 달성할 경우 가방 무게, 필드 전투 경험치 획득량 검은 기운 경험치 획득량 영지 창고 칸 수가 증가되는 버프 효과입니다 이 정도면 가문 전투력 정말로 신경 써서 올려야겠죠? 그 외에도 대사막, 대양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꾸준하게 이용해야 빛을 발하는 콘텐츠인데요. 대사막은 검은 돌 신전 봉헌을 통해 검은 기운 상자, 토벌 추천서, 혼돈의 결정 등을 수급할 수 있는데요. 봉헌은 에다나 주화를 소모로 하는데 검은 돌 재단 봉헌이나 사원의 입장, 대사막 사냥 등을 통해 쉽게 수급이 가능해서 역시나 꾸준히 진행해서 검은돌 신전 봉헌을 해주면 캐릭터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콘텐츠입니다 대항은 다량의 은화 수급뿐만 아니라 칠비아의 여신상을 봉헌할 수 있는 여신의 눈물을 수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항에서 진행하는 주간 퀘스트 및 현상수배 파딕스 해적섬 등을 꾸준히 진행해 주실수록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대항과 대사막에 대한 상세 가이드는 추후 영상을 통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험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 편부터는 혼돈의 균열 입장을 목표로 캐릭터를 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균열에서는 혼돈의 축과 혼돈의 핵은 물론 카프라스의 비급서 납장과 청금석 등 정말 중요한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주 꼭 입장해야 되는 사냥터입니다. 그 밖에 매주 매일 꼭 챙겨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들의 성장에 맞춰 저도 같이 따라가면서 알려드리느라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도 많았는데요. 추후 우리 일타강사 에이든이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알찬 가이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